자, 이제 드디어 포켓몬빵을 구했어 우와 이름이 뭐야, 정아야 어, 고우스 초코 케이크 어, 돌아온 고우스, 고우스 초코 케이크 한번 뜯어볼게 네. 오, 초코. 어 초코! 어떻게 생겼어요? 초코케이. 우와, 동그랗고 초코 색깔이네 어, 이 우와, 맛있겠다 자, 띠부실입니다 보여주세요. 축하해. 아니야 뜯지 마. 보관해.